어느 건물에서 먹이를 찾고 있는 데스앤제 이때 건물에서 물통을 든 남자가 조심조심 나오고 있네요. 소리를 내지 않으려 맨발로 길을 나섭니다. 데스엔젤을 다른 곳으로 유도를 한 남자는 길을 다시 나섭니다. 하지만 사방에는 괴물들이 서성이고 지구는 괴물들이 지배하고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소리를 최대한 죽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저지인 강에 다다른 남자는 생활에 필수인 물을 담고 있는데 이때 또다시 나타난 데스엔젤 어느정도 물을 챙긴 남자는 자리를 조심조심 뜨는데 그러다 실수로 소리를 내게 됩니다. 다행히 괴물은 반대편으로 사라지고, 남자의 안도에 한숨도 잠시. 바로 앞에 나타난 또 다른 괴물인 사이렌에트가 나타납니다. 임시방편의 방법도 안통하자 냅다 뛰기 시작한 남자입니다. 괴물도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남자를 뒤쫓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두 괴물은 서로 맞짱을 뜨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데스엔젤이 이기는 것 같았는데, 결국 거대한 몸집의 사이렌에 들게 밀리는 데스엔젤. 결국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데스 엔젤입니다. 수적으로 밀리는 듯한 사이렌의드인데요 하지만 이때 사이렌에 대해 동료들이 나타나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